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는 더 이상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사도 요한과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거나 또는 도망다녔던 삶에서 순교자의 삶으로 변화됐죠. 음... 한국교회 회개기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회개가 아닌 고백을 한다. 말만 한다 하는 데 있는데요. 주님을 만나면 삶이 180도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삶이 이중적이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저같이 작은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성전설교 9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희들이 9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내 앞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거다. 그 마음의 동기, 중심을 내가 봤다,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신칭의 행위 없는 믿음을 가진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이 거짓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교회는 1903년과 1907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써 전체 한국교회가 배교했죠. 신사참배의 우상숭배라는 공식적인 결의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나를 향한 우상숭배로 이어졌고 그것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습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만약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원한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고백,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고백이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더 해도 되는데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그 고백이 회개는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그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처럼 180도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고백보다 더 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1903년 원산의 하디선 교사의 고백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길선주 목사의 고백 자복은 그들의 삶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복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두 분을 우리 한민족 교회의 회계 역사하는데 불꽃으로 사용하셨던 거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보다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기도와 삶을 돌아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땅 가운데 회개의 영 성령의 새바람을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게...